한번 더. 응? 순이, 샤워하러 가자.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괜찮아, 순이. 괜찮아. 한번 발, 한번 담가 보자. 이렇게 발 담가 보자. 어우, 어. 잘한다, 잘한다. 어, 잘한다. 응? 순이 응? 목욕 좋아하는 고양이야. 순이 좋지? 응. 음, 응, 좋아. 순이 이거 겁내지 않아도 돼? 알겠지? 응. 괜찮지, 순이? 괜찮아, 순이. 응. 고양이 목욕 준비 1단계. 샤워기 일단은 샤워기 설치 먼저 해야죠 뽀뽀에서 나온 돌돌이 샤워기는 마사지부터 죽은 털 제거까지 확실한 펫 샤워기입니다 그립감이 좋아 손에 착 감기고 엄지손가락에 위치한 스위치로 물교절를 편안하게 할수 있어요 씻기다가 샤워기를 놓아도 물이 사방으로 튀지 않아 좋아요 실리콘 커버가 물튀김을 방지하여 물이 눈과 귀에 들어가지 않아요. 미세돌기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죽은 털을 제거할 수 있어요. 이런 제품이면 고양이 목욕, 도전! 할수 있겠지요? 목욕 시간을 줄여주면 스트레스는 다운, 상쾌함은 업! 고양이 목욕 준비 2단계 비누 <웃음>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 케어 깨끗한 향 수제 비누 뽀뽀에서 나온 이 세상 모든 고양이를 위한 비누입니다 고양이의 피부는 사람보다 3배 얇아서 유해 성분과 외부 자극에 훨씬 더 취약합니다 깨끗한 향 비누는 아르간코넬 오일 우유 단백질 추출물, 다마스 장미꽃 추출물, 코코넛 야자오일, 트리플 속베리 열매 추출물, 클라리 세이지 등 고양이 피부관리에 좋은 성분만 넣은 수제비누입니다. 밀도가 높은 풍성한 거품으로 각질과 노폐물을 남김없이 깨끗하게 제거하는 데 좋아요. 한쪽 팔 제가 잡을게요. 와, 완전 마사지 해주네 오늘. 오늘 앉아서 해도 될것 같은데도 이렇게 자꾸 서고 앉아 그냥 그렇게 그래. 자극적인 인공 향이 아닌 최고급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여 후각에 자극을 주지 않아.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는 고양이를 위한 맞춤형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이건 뭔데? <웃음> 야, 좋아하는 건가요? 네, 너무야. 왜물안 들어가게 우리 다 됐네 우리 다 했네 수지 우리 다 했다 다 헹궜습니다 응. 고양이 목욕 준비 3단계 이렇게 손에 끼고 수건! 행복하고 편안한 목욕시간을 원한다면 뽀뽀 타올을 준비해보세요. 뽀뽀 타올 와 초극세사 뽀뽀 타올은 뛰어난 흡수력으로 물기를 빠르게 제거해주고 부드러운 촉감으로 예민한 고양이의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여기다가 손 넣는 거예요. 손 넣고 이렇게 이렇게 닦아주면 되지. 타올 양 옆으로 손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어 손 쉽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내 손이 괜찮지. 자 이렇게 안아줄게. 반려동물을 위한 뷰티 브랜드 뿌뽀에서 깨끗한 향 수제 비누 한 개와 드라이 시간을 줄여주는 뿌뽀 타올 한 개를 세트로 나무수빈 캣츠 구독자님 세 분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영상에 댓글을 남긴 뿌뽀 비누와 타올이 필요하신 모든 구독자님을 대상으로 다음 라이브 방송에서 참여하여 세 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두 명은 괜찮아? 라이브 괜찮지?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님 중에서 뽑고 나머지 한 명은 라이브 방송 시청과 아이고, 상관없이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당첨자는 기분 댓글을 좋아. 확인하세요. 당첨되신 분은 카카오톡 진호님 영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를 하시고 채팅방으로 들어오세요. 냥코들, 순이 이거 먹는 거 어떻게 알고? 다음 라이브 방송 예정. 이제 추... 샤워하고 추루 먹으면 이제 좋은 기억으로 안길 아... 거예요. 너 샤워하고 추루 먹을 놈 누구야? 망고. 망고? 망고 발톱 깎아놨어. 아이고 순이 좋아.